세 번, <웃음> 네. 세 번을 망했으니까 네. 집이 좀잘 살거나 네. 대부호의 자녀다 생각할 수 있지 않요 당연히 네. 세 번을 망했더또 했어. 그래서 그런, 그런 이야기 스토리 처음 맨 처음 이제 업장에 이고서 설명될까요? 뭐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네. 처음에는 제가 2016년도 그때 음. 네. 정말 나의 이제 휴학을 했던 시절에 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물고기가 그렇게 좋으면 가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그 전에부터도 도매상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열대어 도매상이요? 네, 이쪽에서 음.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직원을 뽑아서 간건 아니었고 뭐 지인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일하고 싶은데 형님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네가 한번 잘 보여봐라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가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매일 그냥 따라갔어요. 놀러 왔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 사장님 제가 뭐 학교도 이렇게 해서 뭐 휴학 중인데 요쪽께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고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솔직히 사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이게 도매상이라고 해서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요쪽이 로스도 많고 네 직원 한 명을 쓰면 그 당시에도 못해도 150만원 줬어야 됐어요 저같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써도 최저시급만 줘도 150만원이 크거든요 인건비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인 같은 경우 하루에, 어, 한 1급 한 5만원 정도를 측정을 해줄 테니,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50에서 6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10일 나갔군요? 네네. 그 정도 나갔는데, 근데 또 그냥 진짜 10일만 받고 나가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한 달, 진짜 일요일 쉬는 날 빼고 다 갔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돈을 받고자 간건 아니고 진짜 제가 좋아서 간건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다 금액을 쳐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같은 경우에 또 이게 중간중간에 뭐안 가는 날들은 빠진 날도 있었지만 진짜 좋아서 오는 애한테 부담된다고 오지말라고도못 하셨을거고 지금도 그 시간들이 되게 감사한 시간들이거든요 별거 아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기술들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기들을 매니아 분들이 대체로 생각하시기 나도 수족관을 하면 잘할수 있을 것같다는 집에서 고기 조금 조금 키우는 거랑 현실에 투입되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손님들한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오셔서 선생저 수족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라설명드리 조기축구에 가셔서 공을 앞만 잘타셔도 1로 세계에 가면 출전 자체를 못하신다.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배울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족관이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는 이유가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서 도매상에서 일을 하다가 한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래 태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같은 문제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양산 부산에서 양산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계속 했었거든요 사장님도 부산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그 도매상은 양산이고 네네 부산 양산 거리가 어떻게 돼요? 차로? 차로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도 한한 한 시간 정도는 걸리죠 아... 한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60만 원 받고 막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어, 출퇴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도매상이라고 물고기만 잘 관리하는 게고 영업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 지금은 20대 중반? 네네. 음. 영업이라는 기술적도 없었고, 사람을 대해본 적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한번 해라. 음, 직원으로 일해도 결국에 시간 가는 건 똑같다 왜냐면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기계쪽으로 많이 하셨죠 금형이나뭐 CNC 정밀 가공 그쪽 산업 자체가 진짜 조금은 사양 산업이에요 이제는 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회사 솔직히 말, 안 돼서 정리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남은 자금을 저한테 대주신 거였거든요 자금 중 일부를? 네네 그렇게 대주신 거라서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게를 시작했죠 뭐 진짜 조그만 돈을 시작했어요 천을 대주셔서 뭐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좀 구해놨던 것들로 진짜 소자본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뭐말 쪽팔려서 솔직히 부끄러서 말로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만 5천... 5천만 원 정도만 있었어도 첫 번째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름이 뭐죠? 코코아코아코코아코아가 얼마나 시작하셨습니까? 한 2천만원 예? 네 2천만원 정도 2천? 네 2천만원에서 뭐 여기저기서 근데 또 조금씩 고모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돈을 주시더라고요네2 어? 5 0 0정도 보고 근데 보증금 1천만원 뺐잖아요 보증금 빼고 아이고 형네 보증금 1천만원 빼버리고 그 이제 2천만원 나머지 1 5 0 0에 남은거에서 뭐 가게가 물론 작았어요 8평정도 되는 가게 아무것도 뭐, 할수 없지 않았어요? 충행장하고 뭐 맞추고 맞추고 보니까 그러니까 매니아 때그 고기 살돈 없었겠는데 네 어린 마음에 아 1500만원이면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어항 맞추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웃음> 여러분 돈이 은근히 들어요 이게 돈막 그래 보이잖아요 수족관이 축영장이랑 네. 어항이랑 그 시설이랑 기본적인 거 해도 2, 3천, 4, 5천원은 됩니다 그렇죠 네그 네. 정도 해서 뭐 용품도 진짜 기본적인 것만 들여놓고 설레는 마음에 첫 장사를 시작해서 그래도 열정이 있다 보니까 버텼어요. 사업을 하면 초기 버팀자금이라는게 필요하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서 진심으로 저 7만원 들고 시작했어요. 예? 7만원. 그 7만원도 통장도 아니고 손님이 오면 잔돈을 바꿔줘야 되니까. 아 잠시만요. 이해가 안 돼. 7만원을 오픈할 때 통장이 2,500에서 남은 7만원이었다? 네. 고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사고 그다음에 외상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 수중에 있었던 데 아이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7만원을 <웃음> 통장도 아니고 현금으로 들고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실까봐 거스름 돈을 내어주려고. 열심히 하면 이제 잘될 거라는 그 마음 하나요. 진짜 어린 마음 하나요. 7만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7만원. 한 7, 6, 7개월을 잘 넘어갔어요. 진짜 생각보다도. 매달 매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매달 매출이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매출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때는. 근데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네. 300, 400, 1000까지도 찍어보고 그랬었는데 임대료가 그때 얼마였어요? 임대료가 쌌죠. 49만 5천원이었습니다 제가 또그 당시에 첫 가게에다가 단열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이게 또 사람들이 겨울에 단열을 신경 쓰시는데 여름 단열이 무시 못합니다 에어컨을 백날천날 틀어봤자 안 시원해져요 한 해가 단열이 안되면 그래서 사람들 오면 불쾌하거든요 네. 냄새 엄청나고 습하고 가게 딱 들어오면 숨막혀서 나가고 싶거든요 바로 그렇게 딱 시작을 해서 7개월을 버티니까 이게 비수기와 오픈발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제가. 코카코아가몇 월에 오픈했나요? 10월 26일 날 했는데 네. 한 6개월을 버티면 4, 5월이 왔네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수족하는 비수기가 비수기. 여름입니다 네네. 여름 휴가 있는 기간 네네. 이게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막 사장님 사연님 모르니까 어깨도 친구를 한번 만나도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야 오늘 내가 샀게 가자 이러면서 씀씀이는 또 늘어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10만원 벌어가지고 하루 20만원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번 나중에 되면 도매상에 줄 돈도 없어지고 장사는 안 되지 여름이니까 고기는 죽어 나가죠 회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게 그때 처음 찾은 게 금붕어였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금붕어 아무도 안해서 마진이 엄청났었거든요 쭉쭉 하다보니까 이게 1년째 된날 최고의 한계가 왔어요 제가 장사가 1년 딱 찍으니까 신용카드가 연체된 지 2개월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신용등급이라는 개념도 몰랐을 때라서 2개월이 넘었으면 한달더 했으면 끝나네요 네당 네. 그, 신용불량에서 5년 정도에 이제 네. 회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딱 하다가 그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밖으로 나돌았어요 어시장 가서 일을 하고요 새벽 3시에 나가서 12시에 퇴근을 하면 200만원 을 정도 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 200만원을 가지고 내가 매장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 새벽 3시에서 점심시간 12시, 낮 12시 네네. 9시간 하면 200시초부터 네. 200을 줬는데 제가 그 돈을 벌어 들어와서 이제 가게를 메꾸면 되겠다고 생각한거죠 제 몸이 버텨줄 줄 알고 그걸 한 2개월 했거든요 안돼요 가게가 진짜 누가 그냥 들어와서 봐도 사기 싫은 그냥 폐업한 가게 왜냐면 제 몸이 지치니까 에너지 자체를 여기에 쓸 수가 없는거예요그이그게 그렇죠. 사람이 하루 한 8시간 정도 에너지를 쓰면 끝나요. 네. 그렇죠. <웃음> 정말로. 어, 그래서 젊음은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젊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탱 하다보니까 이제 둘다 안되고 솔직히 또 200만을 벌려면 그 200을 벌러 가지만 그 200을 벌러 가는 중에도 경비라는게 들잖아요. 그돈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해버리니까 이제 또 결국엔 또 남는게 없는거예요 가게에도 남는게 없어져 버리는데 이도서도 안되는 상황 네. 그래서 첫 번째 가게는 이제 뭐 보증금 반 날려 먹고 초년생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 또 성향 자체가 직장하고 안 맞거든요 저는 음. 어디 얼매어서 정해진 일을 시키면 못 해요. 두 번째 가게는 뭐 경험도 없지 또 여기저기 뭐또 물고기는 또 키우고 싶고 하니까 또 기회가 와서 유명한 좀 체인점 수족관 자체를 좀 위탁 운영을 하게 돼서 그 가게는 이제 잠시 운영을 하다가 두 번째가 이제 체인점이에요. 네네.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쿠아가든이었었죠. 아쿠아가든. 어? 아쿠아가든 남산동점이었고, 그니까 아쿠아가든에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어서, 그때는 남산동수족관이라는 이름으 바꿨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산동수족관을 바뀌어서, 남산동수족관은 솔직히 뭐 망했다기보다는 잠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그 주변 지인 이제 형님이 나도 해보고 싶다. 하셔서 취미생활 하셨던 분이? 네네. 어, 싶... 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망해봤잖아요. 두 번째 해봐도 좋긴 해서 결국엔 똑같았어요. 이거 하고 세 번째 가게로 이제 바로 넘어가죠. 거기서. 바로 옆블럭에 있는 뭐 건물로 옮겨서 이제 수족관 051. 수족관 051. 수족관 051? 네. 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뭐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지금 내가 딱 들어올 때는 네. 추억관 051인가 051이 부산지역번호 네네 <웃음> 그러니까 부산수족관이네 네네 맞죠 너무 할, 어렵다 네수 501이라 많이 하셨죠 051 할때는 초기 투자 얼마 들었어요 제가 투자한 천만원 정도 했었고 그 상대방 형님이 이제 본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뭐한 1억 정도 됐겠네요 네 1억 정도, 예, 1억 정도 했... 때 봤을때 그 매장도 이제 금붕어 전문 매장이었고 었 1층 2층 이었어요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2 5 0만원이그 네, 정도였었고 될줄 알았죠 왜냐면 솔직히 뭐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그래서 두 번째도 위탁이었고 네. 첫 번째도 돈이 없어서 좀안 됐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힘들게 했지만 돈 없는 것 때문에 했으니까 네네. 세 번째는 이제 돈도 좀 생겼겠다 같이 그렇죠. 동업자도 네. 있겠다 네. 경험도 생겼겠다, 한몇년 동안에. 그렇죠. 자신감이 이제 더 생겼죠. 나는 이제 뭐, 이제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 근데 요게 또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반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요 수족관 자체가 내가 뭐, 개체가 많고 재고가 많다고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살아남을 만한 아이템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 매니아들에게 인지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정도의 제가 내밀 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도 돌이켜 놓고 생각보면 뭐 수족관을 떠난 사업적인 경험은 그때도 현저하게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동업을 하다보니까 수족관에서의 수익구조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다가 제가 그 동업하셨던 분은 원래 뭐 하시는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시고 그러면 더 아이러니 했겠다 그렇죠. 사업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왜이 죽는 고기를 왜 계속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왜, 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로스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런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팔기 싫지만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고기 제일 대표적인 게 풍선 몰리몰리 <웃음> 애들 아니면 애들 거의 뭐천멸합니다 네. 많이 죽어요. 바닥에 돈 던지는 수준이거든요. 저희들 바닥에 돈 던지는 수준이라서 요것들도 뭐 객단가가 저렴하지만 한달 모아놓고 놓으면 심지어는 5,60만원 넘을 때도 있어요. 풍선 몰리만 제가 죽인 가격이 이건 이유가 없이 죽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 잘 죽어요. 네. 몰래 애들은 그래서 세이핀, 블랙몰리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런 네. 아이들이 계속 제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도 요 아이들이 있어야 부가적인 매출도 일어나게 있어야 된다. 유입이 된다. 네. 근데 다른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갖고 와서 뻔히 없어지는 게 뻔한데 왜 계속 들고 오느냐 그게 팔아도 이득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미끼라든지 뭐 이렇게 사, 사, 손님을 끌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봐야 돼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솔직하게 매출이 뭐 3천만 원이 나오든 4천만 원이 나오든 5천만 원이 나오든 둘이서 벌어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수족관이 절대로 뭐일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분배상으로 봐서 제가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일을 많이 해도 그다음에 고기가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뭐 생각보다 만, 네, 많은 고기가 있다 해도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냥 제가 먼저 포기를 하게 되었죠. 얼마 정도 지나고 한그때한 7개월 정도 있다 나온 것 같아요 추익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제가 들어온 만큼의 매입량만큼 매출이 안 났던 거예요 계속해서 또 심지어 겨울이 시작했죠 다 까먹고 그치. 하다가 7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나가 가지고 또 밖에 또또 또 밖에 또 내돌았죠 내돌다가 이제 목수 인테리어 목수 뭐 노가다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요? 건설직종 일용직? 네예뭐 뭐, 뭐, 뭐, 뭐. 건설직종 이쪽들이 음. 페이가 세잖아요 일단 초보때부터 페이가 세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오래 해야 급여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일을 빨리 깨우치고 습득만 되면 충분히 나의 몸값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목공일을 네 일을 하면서 페이를 상당히 좀 빨리 받으면서 차곡차곡 돌모아가다가 일이 갑자기 안 잡히대요 목공일이 네딱 그때 일을 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갑자기 하기 싫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목취을네 네.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돈을 빌려서 이제 뭐 대출 금액은 말씀을 못해드리지만 좀 많이 빌렸어요 지금 매장이 시설까지 하는데 한 4,500 정도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또 물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입이 시작되는 거니까 물품 채우는 거 미칩니다 이거 네. 하, 이거 그러니까. 한뭐 천만원치 사오잖아요 없어요 그냥 뭐 했나 싶어요 뭘사 비어있어 네. 아마 5만원치가 보면 막 그 에어 조절만 <웃음> 티도 안 나는 거 그런 거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은 뭐 제가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솔직히 저첫 가게에 제가 어느 정도로 몰랐었냐면 수익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스펀지에기가5천원에 사왔다 그뭐인터에 예를 아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8천원에 판다 그럼 나는 6,000에 팔아서 1,000원 버니까 이득이겠구나. 세금을 생각 안 했네요. 네. 그런 세금은. 수수료, 네, 세금.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5 0에 나갔어. 그5 0에 다시 돌아오면 그게 돈 버는 건줄 알았어요. 런 개념들 자체가 다 없고 <웃음> 그냥 물고기 오로지 좋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었겠다. 네. 매출 부분도 요 매장이, 요 매장이 제일 좋고요. 지금까지. 어, 수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예상한 거 예상으로 항상 나와요. 제가 그냥 이, 그냥 지방 기준으로 한 혼자 사는 수족관이 이 정도 규모에 최소한 천만 원 정도만 나아줘도 먹고는 산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게 가족 없는 기준 아니에 그렇죠 가족이 없을 때 혼자니까 네 천만 원 정도나서 먹고 산그 이상은 항상 찍어주기 때문에 근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 가게에서도 그 정도를 찍어주면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뒤에 또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있죠 그냥 지금도 뭐 저는 장사 마인드라서 자 솔직하자인데 예전에 손님이 뭐 하나 사러 오시면 솔직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서 박스점면 같은 거 아, 사러 오시잖아요 소족한박스점면 심지어 있었어요 매장에 판매용 아 여기 비싸서 고민하시길래 집에 타파통 있죠? <웃음> 락앤락통 있죠? 반찬통 있죠? 거기다가 흑사 담으서 셔 쓰시면 그게 박스 재은이요 사실 그거 쓰세요 아무튼 그 정도로 네, 솔직하면 좋은건줄 알고 망할 수 밖에 없는데 네, 팔 때는 팔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뭐네 번째까지 오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뭐 당장 내일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안 좋아도 당장 내일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다 싶은 게단 하루 만에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분 또 장사의 묘미고 또 수족관이라는 거는 이 아톤 망하면 다시 할것 같아요 또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네 또다시 할것 같아요 음. 무조건 요 저는 요걸 못 떠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저는 장래희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희망이 뭐예요? 장래희망은 저는 그냥 네살때 장래희망이 요거였어요 수족관 하고 싶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기 때문에 집에 구피왕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거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돌리는 카메라죠. 어머니한테 그거 사달라 해가지고 <웃음> 집에 사진 찍을지 모르는 뭐, 그거 음... 맨날 찍고 네살때 네 꿈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진행형이 이게 완성형이 아니고 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어,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 매장이 지금 모든 이 전기세나 이런 거 포함해서 월 나가는 고정비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네. 어느 그... 정도다? 아, 임대료가 한 70만원 정도 나오고 전기세가 한 30만원 정도 나오고 물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두 달에 한번 나오긴 하지만 한 25만원 정도 한 달에 한 20만원 이네요네아한 달에 아, 15만원 정도 아, 한 달에, 달에 15만원 정도, 아, 15만 정도. 아, 15만 정도. 나온다고 보면, 보면 30, 45에 아까 임대료 60? 네70 70. 네. 120이네요? 네120 정도에서 뭐 나머지 공과잡비가 있으니까 한 150에서 매장 들어갈 때뭐 사는 거라든지, 매입, 네. 사입. 네. 그러니까 이 판매용 물품 말고도 제가 매장에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수족관이. 네. 자기들이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미쳐요. 그 금액이 큽니다. 네. 생각보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써야 되는 물건들이 다, 있어요. 다 사는 거야, 이거 다 네.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비피 해놓고 보여주고 하는거 다사는거예요 누가 주지 않아요 네. 이것도 저희도 돈 주고 사서 쓰는거기 때문에 <웃음> 네. 어디 뭐도매상에서 <웃음> 장사하니까 빌려주고 이런거 없습니다 하나 꾸미는 것도 저희가 손님한테 뭐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죠 저희한테는 투자거든요 요래들도뭐 하나 어항 이렇게 깔아보면 2,300만원 그냥 나가요 매입가 네. 기준으로도 2,300만원 그냥 훅 날라가 버리니까 돈을 묶고 두는거죠 어떻게 보면 <웃음> 저희 스튜디오 여러분 아시죠? 네. <웃음> 그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없어 보여죠 보면. 훌빈해 보이고 한데. 해본 사람이 보면. 솔직히 <웃음> 좀 이런 거 있어요. 그 애니멀로 TV 스튜디오 보면. 진짜 티안 나게 돈 많이 썼다. 어, 굳이 사람 안 가는 <웃음> 공간에 또. 네. 네. 진짜 로티안 나게. 전에 그 뭐, 아크릴 수저 이런 거 보고 저는 솔직히 돈을 엄청나게 쓰시네. 멍청한. <웃음> 네, 네.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족관이돈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네, 티가 안납니다 티도 안나고 실질적으로 뭐 앞전에 저희 선배님이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출연해서 그피시아웃 엉덩이님 네 저희 선배님이신데 수족관허깨가뭐 네, 점점 죽어가고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근데 저는 수족관 요시장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두분 친하신 거죠? 네, 친합니다. 어. 어, 어제도 전화를 했고. 예, 네. 뭐라 네. 세요 어제는? 그거 왜안 오? 그거 왜안 오? 진짜 그만해라! 예. 어, 왜안 오? 예, 저는 좋으니까 합니다, 형님. 근데 형동 선배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그분도 제가 예전부터. 아이디가 전... 엉덩이입니다. 네. 네. 존경하던 매니아였고. 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진짜로. 진짜 살아있는 찐 매니아셨잖아요. 한때 피시하우스 하면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음. 그분은 못 찾는 고기가 없다. 음. 싶을 정도로 음. 맞아요, 뭐, 맞아요. 찾아주세요. 아마 그 정도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도 한번씩세도이 갔으면 원래 해는 지는 법입니다. 한 번. 하는데. 이제 근데 또 다른 또 하나의 장르가 오긴 할 거예요 수족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 준비하시면 요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수족관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하데 지옥 시작입니다 즐길 준비가 되셨을 때 하세요 내가 요거 하나를 죽도록 미치도록 팔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의 장르를 찾아 놓고 소재 히말씀드뭐 굽히고 뭐고 이런 거 팔아봤자 인건비 안 나와요 <웃음> 인건비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저희 홍보비용으로 그냥 우리 매장에 사람을 끌기 위한 목적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수요가이요 장래에는 취미의 연장인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에 하나에 미쳤을 때 아무리 돈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다못해 핸드폰 욕을 못는 정도로 힘들어져도 그런 분들은 요즘에잘 없으시겠지만 요거 하나에 미쳐서 빠질 수 있겠다 싶은 정도에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 있으실 때 투자를 하시지 내가 돈이 뭐 5천만원 있는데 수족관을 차리면 어떨까요 그 정도의 생각이시면 하지 마십시오 지옥 시작입니다 5천만원 6개월이면 까먹어요 진짜 6개월만. 녹아, 녹아내립니다 네 음. 진짜 녹아내리기 때문에 설탕보다 더 빨리 녹아요 오우. 솜타, 솜사탕보다 빨리 녹는 게 수족관이기 때문에 저 스튜디오 얼마 들어갔는지 알면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5천에서 <웃음> 단위가 달라요 두개더 올라가요 네. <웃음> 네. 어마어마, 저희 매장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저희 매장보다 훨씬 음, 많이 들면서 음, 제가 딱 보면 안 돼. <웃음> 저희 매장보다 많이 들어 진짜 티안 나게 돈 썼다. <웃음>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만족하고 좋아하니까 네. 힐링이 그러니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뭐, 물방을 하시더라도, 여기 수익성을 보고 달려드시면 지치고 녹아내립니다. 짜증나기 시작하내 네. 통장도 녹아내리고, <웃음> 멘탈도 녹아내리고, 사교성도 녹아내려요. 나중에 아... 손님이 오잖아요. 짜증나요. 지옥입니다. 음. 안 저희 하세요?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세요. <웃음> 똑같아요. 아, 아. 제가 봤을 때. 그 저희도 만약에 돈을 벌고 막 수익을 생각했으면 유튜브 못했을 거예요. 맞죠? 네. 네. 아, 안 하죠. 이거또 이거, 그, 투자 대비 드리는 시간, 편집 시간, 촬영 시간 대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 저도 제 경우도 이제 애니멀 TV를 평소에 이제 자주 보는데. <웃음> 네. 알고, 어, 알고리즘이. 아, 재밌어요. 제 경우에는 아. 제 성향에 맞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보는데 저는 솔직히 놀랬던 게 솔직히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유튜브 보고 이러는 거를 그 시간에 이거 아, 하나 더닦고 말지 왜저이 잡혀져 있는 거라서 이제 유일하게 볼 때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어, 공허한 마음에 하나 틀어 놓고 잠드는 그거 하인데 그때 저읽거본다고요 그러니까 애니멀로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뜨잖아요. 아, 뜨잖아요. 아, 아, 아, 예, 예, 계속 뜨니까 연결 영상이 보다 보면 어요사람지 재밌네? 하면서 보고 저는 놀랬던게 모든 물생활 유튜버 분들 구독자수 보고 놀랬어요 작죠? 어잉 이것밖에 안돼? 아 맞아요 뭐왜 하는거지? 이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물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낮아요 네, 네. 진짜 이거왜 하는거지? 싶을 정도로 낮아서 저는 진짜 상당히 놀랬어요 음. 그래고 유튜브이 말 나와서 안그래도 뭐 유튜브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언할 위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내관종짓 하고 싶으면 하, 하, 아, 하면 맞아. 좋고 네. 좀 치고 싶다 어, 네. 평가받고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이하면반응하겠지 하면 지친다 에 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웃음> 테드닝 당서 욕하거든요 네. 야왜니미생활을 네 하냐 <웃음> 왜 이렇게 어는데 일단 그거 뭐네 조금씩 그것도 보완을 해나가야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네. 찾아보니까 그냥 뭐 비밀 다이어리 쓴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살금살금 하시면 저는 블로그에 글 쓰던 거를 이제 영상으로 바꿨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요즘 이제 버렸죠 네. 아, 버린 거 아니지만 있어요 예전에 서로 이웃이어서 아, <웃음> 네. 열정을 다해서 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DK님 블로그 많이 해 봤었어요 네. 사진도 열심히 찍고 네. 그래서 수족관 뭐 하여튼 어떻게 여세차다가 짧은 기간에요 5년여간의 기간 동안 아 말하고 보면 좀 대단하네요 네네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 네 번째니까 아니 이름은 계속 왜 바꿨어요 쪽팔리잖아요 <웃음> 망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는데 다시 부활했다이 인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야 코코 아까 이, 이, 처음 했던 코코아 코아가 돌아왔다 고모일이 돌아왔다 네. 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뭔가 이제 근데 진짜 솔직하게 보면 첫번째 가게 진짜 제가 지금 한번씩 생각해봐요 첫번째 가게 때 제가 할수 있었던 거 없어요 물고기 밥 주고 한 수해 줄수 있었던 거 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족관 다시 왜 하세요 물어보면 다른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출연했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오셔가지고 뭐 사장님 그렇게 몇 번이나 망하셨는데 왜 다시 하세요? 그렇게 좋아요? 아무런 뭐 솔직히 물고기 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수족관 하면서 단한번더 출근하기 싫었던 적은 없습니다 음. 요 마음 그냥 딱 그게 엄청나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일터에나은일리터에나은거 좋죠 예, 제 수료가능 너무 좋습니다 수족관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다른 유튜버들도 분 많이 올려놓으셨던데 돈 안되니 망하니 이런걸 떠나서 그, 그거 뭐 음식점도 망해요 모든 장사들이 요즘에는 뭐다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요쪽 장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많은 수익을 벌어갈 수는 없는 구조에요 다른 거 네. 지금 사장님이 직원을 쓰려면 매출이 네. 얼마가 더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한, 이제 천좀 넘으신 천, 천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그 정도에서 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파는 이제 금붕어들 그런 기준들하고 이제 이런 어종들 그냥, 그냥 딱 얘기해 드릴게요 금붕어는 제가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남는 게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금붕어를 하는 이유도 있고 이게 또 좋아하는 것도좀 남아야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네, 금붕어의 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한 2,000, 2 0만원 정도만 하면 파트타임 직원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금붕어로 2,000 팔면? 네. 아니면 전체 매출이 2,000만 원? 아, 금붕어로 2,000만 원 정도 팔면. 파트, 왜냐면 저게 로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금붕어도. 이게 500만 원 날라간 한순간입니다. 금붕어는. 진짜로. 피눈물 나요. 그럴 때는. 근데도 묶고 가요. 진짜 묶고 더블로 가거든요. <웃음> 한번더 해보자. 묶고 더블로 가가 돼서. 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를 하면 내가 파트 타임으로 한한150 정도의 직원은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혼자서도 감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된다면 굳이 안쓸것 같고 요 아이들이 이제 대체로겠죠 일반적인 수족관들 잡아서 3천에서 3 500안 찍으면 직원 못 씁니다 매장에서 네한 3천에서 3 500 오프라인에서만 네 하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 네. 한3 500원 나와야. 일단, 음. 한 200에서 250 주는 직원 한 명. 그250 그렇죠. 정도 하고, 사진 그것도, 가져가시고. 그것도 근데, 주 6일을 일하는 직원을. 5일이 아니고 6일? 예. 네, 주 5일로는, 250을 줄순 없어요. 수요가 네, 마진율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어디서 들어서, 뭐, 이거 생물 마진 뭐, 두 배잖아요. 세 배잖아요. 하시는데, 마진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요거 한 마리 팔면 그래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사서 이천 원에 팔면 천 원이 남는 거죠 근데 세 마리 사서 한 마리 팔고 두 마리가 다 죽었어요 저는 마이너스 천 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 수족관이 만약 열 마리 사왔으면 다안 나가요 네 남는 애들이 두세 마리 남거나 한세 마리하고 일곱 마리 남아서 죽거나 묵혀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뭐 특정 어종들 아까 말씀드린 풍선몰리 그때마다 도의문을 가지는 지금 5 년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종이고 내어 네, 거같 네. 죽어요. 그다음에 제일 공공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있죠. 플래티 친구들이 또 아우. 플래티 친구들, 스워드테일 친구들. 스워드테일이 음. 최고의 배신자는 아시죠? 점프의 신이거든요. 그래도한 서른 마리 갖다 놓으면 다음날 보면 스물 마리다 튀어나와져 있어요 밖에 그것도 있고 아무튼 난태생 송사리과 네. 플래티, 손테일 몰리 이쪽 계열들 구피도 그렇지만 구피도 어렵죠 힘들어요 네. 힘든 진, 고기입니다 진짜 어렵고 그러요 그러니까 고기 왜 죽여요 싶은 고기들이 수요관에서잘 죽는 어종들이 아 어, 맞아요 네온, 카디날 어, 네, 한번 가기 시작하면 전멸해요 거 네, 거의 3,400마리, 2,300마리 사온 거 그냥 전멸하는 네, 한순간입니다다 전멸하기 을 때문에 네. 그게,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딱 그냥, 안,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매출에 도달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한 번씩 이제, 저도, 이게 야망이라는 게 있다 보니, 계산을 해보면 한3 0 0도 조금 안 될까? 한 3,300, 500, 요 정도 사이에서는 직원 한명 정도는 써야 그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서. 사람이 돈을 만드니까? 네, 그 정도에, 혼자서는 그 정도 매출을 절대로 못 만들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매출로 뛰어드시면 요 장사 재미없고 지칩니다 제 주변에 부산권이지만 크게 하신다는 분들 다 지쳐요 지금 보면 저는 부러워 죽겠는데 <웃음> 다 지쳐 있어요 매출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미쳐서 사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그러다 보면 재밌게 됩니다 통장을 안 쳐다보게 되니까 <웃음> 재밌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이제 창업에 열망이 있으신 20대나 네. 그리고 30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네.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음, 일단은 간단하게 네, 20대들 수족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수족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근데 벌써부터 뭐, 뭐 돈이 얼마 들어요 뭐에 대해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확실하게 세,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 DK님처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뭐 제가 뭐제 존경하는 뭐 푸른 상어 그런 분들처럼 지금부터라도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매니아로서 인지도를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큰 광고효과와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치는 그 누구도 못 따라잡거든요 그 대형, 아무리 큰 대형업체가 와도 네임빌로는 못 따라잡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0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하,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돈을 벌기 위한 장사면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사는 추천을 안 드리고 저도 솔직히 이걸 하면서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과연 내가 이걸 해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나중에 이제 애를 낳고 이러면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 고민이 많은데 근데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네 번째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현실 보면서 흔들려서 다 떨어지고 말았는데 요번 업체도 제가 어떻게, 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까지는 좋아서 미쳤었다면 요번 업체의 아톤 같은 경우는 미침에 극한에 달했다 싶은 정도에 지금 미쳐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6시까지 촬영했나요? 새벽 6시 반네 맞죠 아침에 동태고 들어갔잖아요 <웃음> 지금 매장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한 10일 정도를 6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네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어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고기가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솔직히 뭐 나오나 안 나오나 고기 죽는 건 죽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 자체에 내가 그냥 어항을 닦다 보면 현타라 부르죠 이제 멘탈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근데 또 다시 돌아 놓고 이렇게 깔끔해진 어항을 보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쳐있을 자신이 있을 때도전 하셔야 되고 유남녀분들은 유남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하신다면, 시, 시작을 하신다면. 네, 같이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네두분다 네, 뛰어드시는 건뭐 물론 잘될 수도 있지만 또수족감 자체가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돼요 진짜 엄청나 체력으로 치면 솔직히 목수할 때보다 수족관이 더 힘들어요. 아 어, 그래요? 네 훨씬. 목수할 때보다 체력적으로 는 수족관이 제가 뭐 물론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요게 제가 지치는 걸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했으면 직장 일을 하시다 보면 지침을 느끼면서 이제 몸이 고단해지고 퇴근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얘는 퇴근을 안 하고 싶어지니까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들거든요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그냥 만신창이 돼있는 몸이 돼있어도 집에 가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 저기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 한번 아 할까? 맞아요 네. 그럼 그거 한한 두시간 두세시간 돼네 해야나다 네. 그, 아,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시계 보면 어 오늘 몇시 안됐네 한시밖에 안됐네 새벽입니다 한시밖에 안됐네 <웃음> 뭐저 정도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겠지 하고 막 해요 열심히 재밌어가지고 보면 또 5시, 여 6시 <웃음> 그 시간에도 그시간에 마지못해 가요 솔직히 그때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맞죠? 그냥 자고 싶어요 여기서 자고 싶은데 집에 가서 또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 또아 오늘의 영업을 또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는데 이 정도로 미쳐있을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요거 하면 뭐 기장 월급보다 좀더 벌겠지 요런 거는 저는 솔직히 추천 못 드려요. 초기에는 힘들 수 있다. 네. 초기가 되고 끝까지 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미쳐 사시면 이쪽에 미칠 자신만 있으시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네. 진짜로 미쳐 살 하나의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리고. 아, 3전자기의 수족관. 네. 코코, 코코아코아부터 네. 코코아쿠아, 남산동수족관, 수족관공호의, 그 다음 아톤.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지금 왔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웃음>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웃음> 네.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삼탄도 있네아 모르겠네요. <웃음> 네. 네 이상 애니멀로의 d, d k 였고요네 아톤 대표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모로우TV